이겨맨로아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로 저 패시뮬레이터 게임은 굉장히, 굉장히 유명한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처음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음, 오케이 나 강아지가 좋겠다 강아지도 선택하고 이름은 몽뭉이몽뭉아 가자 어몽뭉이 탄생 몽뭉이 귀엽다 어 미온이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이거 고인물이네? 아저 고인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냐고 잠깐만 일단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일단 보고 좀 볼게요 이거 뭐야 이거 어? 그러니까 내 뭉뭉이가 이 돈을 이렇게 캐는 거구나 아 이거를 또 뽑아서 이렇게 뭉뭉이가 나오는 거구나 우리 뭉뭉이도 캐자 네 어, 누가 나한테 거래 걸었어 뭐야 아, 이거, 근데, 이거, 어느 세월에 깨, 이거, 동전. 어, 누가, 부활절 양고, 양곡, 양고기? 응. 양, 패시 이름이 양고기야? 아니, 무슨 패 이름이 양고기야. 뭔데, 이거. 오! <웃음> 어, 응, 뭐야? 누가 자꾸 저한테 패줘요? 어, 너요! 저, 저 봐요! 저 패는. 이 그, 그만 주셨는데요? 나 엄청 강해진 것 같아. 오, 뭐야? 와나 엄청 세졌어. 그니까 이제 이 코인으로 이 에그를 살수 있다는 거잖아 한번 사볼까? 황금 에그 과연? 황금 고양이 황금 고양이는 퍼센트가 28% 28% 잘 나오는 거네? 누가 나한테 거래를 걸었어 뭐야! 신화급! 엠피리언 악솔로틀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좋은 어? 게 아닐까? 엄청 좋은 거 아니야? 모르겠어 나뭐 오늘 처음 하니까 이게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가치, 가치를 모르지만 우와 뭐야 그냥 멋있게 생겼어 이거 봐봐 신화! 신화 이거 좋은건가요? 오... 야 리아 너 뭔데 그거? 어 어떤 분들이 날 좋아하시나봐 굉장히 좋은걸 소에 놓기 당했지 뭐야 야너너 너 근데 오늘 처음이잖아 너도 나도 오늘 처음인데 오늘 어, 나도 처음이야 오 뭐야 이거 나한테 다이아몬드 몇 개야 이거? 한백개 주셨어 어. 이건 뭐죠? 픽셀 늑대 전설급 무지개 어어 좋은 가야야야 야, 야,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야야뭐 돈이 막 벌려 뭐야 이거 다음 단계로 가볼까 리아야? 우리 이제 이거 뭐야? 가보다 야 얘들아 이거 봐봐 어 뭐야 픽셀 늑대가 무려 이거 좋은 건가요? 너무 좋으니까 주지 마세요 <웃음> 뭐야 전설인가봐 전설급이라고 써있으면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님들 이거 괜찮아? T라고 써있는 거면 은 B보다 더센 거잖아 야 요맹아 너 너무 사기치는 거 아니야? 나 오늘 처음인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패더못 들고 다니나요 혹시? 아 현재 하셔야 돼요 어디서 하는데요? 어.. 상점에서? 아 이건가? 특별 상점인가? 아여 8마리 장착할 수 있는 곳이 이게 있네 오케이 이걸로 아, 비싸다. 8마리를 낄수 있으니까 이제 좀. 우와, 이제 강한 것만 끼죠? 야, 나 멋있어! 벌써 고수! 나 시작한 지 거의 10분도 안 됐는데. 고수 쩐다! 고수댐! 역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최고.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아니, 아니, 여팬이 진짜로 신났네. 아, 나 진짜 너무 신난다, 이거. 와, 야, 다 터져, 나. 가, 지나가는데 다 터져! 야, 돈 봐봐. 돈이 안 줄어, 얘들아. 뭔데 이거? 다 뚫어 그냥. 와, 이거 뭐야 이거. 왜거대야 이거. 와, 왜한 방. 야, 이거 뭔데? 이거 뭐야, 거래 왔습니다, 또. 와, 뭐야, 이건 또. 픽셀 아마 이거 뭔데? 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? 야, 이거 뭔데 픽셀 알마의 신화에다가 무지개. 뭔지 모르겠지만. 아, 고마워요. 아, 이거 구독자 여러분들 그냥 막 주니까, 이거. 와, 너무 멋있는데? 나 이거 악마, 이거? 야 너무 좋다 166T? 어. 어. 어? 뭔데 이거? 왜 이렇게 세? 이거 뭔지 몰라서 세요 어, 너무 어? 막 주는 거 아닌가? 나 오늘 처음인데 이렇게 막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이거 유튜브 댓글에서 욕먹는 거 아니야? 나는 하루 종일 어, 124시간 열심히 했는데 잉유맨님은 하루 안에 저를 잡으셨네요 뭐 이러는 거 아니냐고 야 지옥의 도끼질 신화템 아무 물질. 와 뭔데? 여덟 마리만 끼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? 덕낄 수 있나요? 그럼? 또 현상금 덕낄 아, 수 있어. 아 진짜? 오케이 오케이. 산다 산다. 어디 있죠? 이거 이거밖에 없는데? 여덟 마리밖에. 위로 올려봐요. 위로 올리면. 아? 대한도보 열다섯 마리 장착하는데 2,000억 쓰? 아아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? 2,000억 쓰. 괜찮은 거냐고 아아알 아, 근데, 근데 너무 비싸긴 해와 이거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신 게 있으니까 모두 다 껴야 되니까 이거 살게요 이거랑 이거랑 <웃음> 여맨이 좀 부자네 와다 틀렸다 와 이거 봐봐 한지 거의 지금 몇분 됐죠? 10분도 안 됐네요 보니까 아 일단 뚫어보자 뚫어보자 이거 돈으로 다 뚫는 게 있는데 어 돈으로 뚫고요 이거면 이거 뭐죠? 업그레이드가 있네요 여기 뭐죠? 아 이거 아까 시청자분들이 아니, 구독자분들이 이거 돈 줘가지고 나는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한다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괜찮은 거고 플레이어 까지고와 미쳤다 받 됐어 나 끝났어 업그레이드 벌써 이리로 가서 다시 동굴로 가서 일로쭉 가볼게요 판타지 월드. 오케이 가보자 여기. 여기 센가? 아, 여기서는 다른 화폐가 필요하네. 37,500원. 오케이 한번 해 봐야지. 아, 뭐야? 이거 한 방인데? 센거 맞아. 너무 여기? 세서. 와, 이거 뭐 이거. 너무 쉬운데요? 지나가면 터져. 와, 진짜 좋은 건가 봐 이거. 진짜 여러분들 좋은 거 줬나 봐. 도 여기도 약해. 여기도 아무것도 아니야. 더 강한데. 더 강한 데가 필요해. 여기 천국섬 여기가 제일 강한 데겠지. 뭐야 별것도 아니잖아. 원펀치잖아 원펀치. 이 사람 오, 오. 여기 고인물이 계셨네 제나 해킹범 제나다. <웃음> 알지 알지. 아, 알지 알지. 어, 제나 코디 하셨네. 오케이 오케이. 오한 방이야 이거 와 너무 약한데 저 센데 없어요? 테크웨도 오시면 될것 같은데. 갈게요 갈게요 약한데? 약한데? 아무것도 아닌데? 너무 센거 아니야? 아무것도 아닌데? 그냥 휴치면 가는데? 그냥 클릭하면 가죠? 우와. 아무것도 아니죠?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패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패들 때문에 와 그냥 순식간에 왔다 여기까지 와 뭐야 여기까지 왔어? 아 님도 여기가 끝이에요? 네. 님 얼마나 하셨는데요? 한 달? 한달 했는데 나 10분 만에 온 거야 여기? 음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거 상작할 때 포션 같은 것도 써주면 좋아요. 아 어, 어디 서 사죠? 그꽤 상점에서 그쭉 내리면 자기가 몇개 가지고 있는지 뜨거든요. 음 이건가요? 불석 코인? 네 옆에 사용 있는 게 남은 아 이거 써줘야겠네 다써다써다써와 그러네 이러면은? 어 강해졌어 강해지고 코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쵸? 와 짱이야 짱이야 짱이야 이대로 사냥을 막 하는 거아니야 근데 이패들을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가지고 있는 게 웃기네 여미님 휴지패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휴지패이 뭐죠? 휴지펫인가? 에 <웃음> 똥쌀때 닦는 거 아닌가요? <웃음> 어? 죄송합니다 <웃음> 아, <웃음> 누가 굳지 말없대 <웃음> 어? 굳지 마렵네 <말었네. 웃음> 아 죄송합니다 아 일단 그러면 광장 가서 좀 자랑 좀 해볼까요? 음... 상점 가서 자랑 좀 해야겠다 여기에 뉴비들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뉴비. 네, 어 저기 뉴비 보인다 <웃음> 어, 어, 어, 어 아이고 <웃음> 뭐야 이거 쪼꼬이내 네 말이 뭐예요 어? 넌 어, 이런 거 없지? 넌 이런 거 없지? <웃음> 넌 이런 거 없지? <웃음> <웃음> 죄송, <웃음> 죄송, <웃음>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놀릴게요 네 이런 거 없지? 이런 거 없지? 이런 거 없지 넌나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? 난, 난 오늘 10분만에 얻었다 이런 거 없지? 부들부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신 오늘 패 때문에 어, 이렇게 한 번에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너무 행복하고요 와이 뒤에 있는 듬직한 패들좀 보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와.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뿅뿅 뿅. 구독 뿅 좋아요 안녕